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찬악트의 현찬입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요 저희 누나의 신혼집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실측 중이에요 저 여기 이제 부엌 싱크대를 리폼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저는 이 빈집 상태가 어떤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달 뒤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포어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은 첫 번째 느낌이 빛이 정말 잘 드네요 집이 굉장히 밝아 저쪽이 남쪽이었어요 저쪽이 남쪽이었기 때문에 이 방이 아주 빛이 제일 잘 되는데 이방 같은 경우에는 침실로 쓸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이방 같은 경우에는 빛이 굉장히 잘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뭐 초봄 끝 겨울 뭐이 자락에 있는데 방에 한기가 안 들어서 좋아요 한번 창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기가 2층인데 저 옆에 산도 보이고 건물 사이에 있어서 이렇게 빛이 쫙 들어오네요 좋다 좋아 이 방은 침실로 쓰일 건데 뭐 저런 문거리도 있네요 오. 열심히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주 보기 좋구만 30 이거 잘 찍히고 있는 거고 30 이거 떼야 되나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발코니라고 할수 있겠죠 발코니 아 여기, 여기 햇살이 아주 와 이제 보일러실 겸 보일러실 겸 발코니인데 이쪽에 이제 세탁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와 여기 햇살이 너무 잘 들어서 빨래 뭐 이불 같은 거 여기 넣면 그냥 끝난다 크, 좋다 좋다 생각보다 넓어요 되게 길고 예전에는 짐이 차 있어서 몰랐는데 아주 괜찮은 것 같네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의 전실이자 신발장이 들어갈 자리고 여기가 약간 파우더룸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고 텔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싹돼 있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물도 잘 나오고 물도. 그렇지, <웃음> 그렇지, 물도 잘 내려가고, 샤워기 시설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어, 잘 됐네. <웃음> 두꺼비 집은 입구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원래 거실에 앞에 있는 방인데, 여기도 아주 햇살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한쪽으로 이제 딱 들어오고, 여기가 남쪽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으로 이 방을 딱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선물한 100만원 상당의 원목 식탁이 여기 들어올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안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일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일은 도와주지 않 <웃음> 여기가 북동쪽인데, 그래도 낮에 빛이 어느정도 들어오네요 한번 아, 볼까요? 여, 전혀 어둡지가 않아요 일단 불을 꺼도 아 남쪽인거 같아 여기가 북이고, 아. 이쪽이 북이고 그리고 이게 그냥 창이 아니고 샤시예요다 샤시여가지고 이중창으로 돼 있어서 자 여기 이제 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학교가 있고 이쪽으로는 산이 있고 여기가 경사지여가지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방 옷방으로 쓰이고 그리고 손님을 위한 침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래 건조기가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건조기는 아마 안 들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건조기 겸 세탁기 둘다 되는 기능의 세탁기를 구매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에어드레서 그런 게 여기에 들어올 것 같고 자 어쨌든 여기는 그런 공아이에요딱 그래서 방에 딱 들어오면은 방에 들어오면은 여기에 에어드레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랍장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이쪽 면에 가운데 여기에 이제 옷장이 두개 있어서 각각 하나씩 쓰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에 딱 이제 정면에 전신 거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 복도를 통해서 걸어가 가지고 여기에 오면은 옷장이 가운데 있었고 여기에 침대가 하나 있어 가지고 이제 손님이 잘수 있는 방 약간 저 같은 사람이 잘수 있는 방이 여기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 장식장 같은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여기에 뭐 책도 놓고 그리고 뭐 각종 여러 제품들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방이 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기능을 할수 있는 방이 될것 같아요 아주아주 아주 어 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빈 상태의 집을 보셨는데 집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어 다음에 결과로 제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누나 유튜브 채널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나 눌러주세요 <웃음> 이렇게 누군가는 또 새로운 과정을 이루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시도하고 또 도전하고 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지금의 삶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고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 준비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희망을 갖고 <웃음> 다 같이 저와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하, 오늘 영상은 끝!